우리 둘이서 라면 참 쉽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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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가끔 너를 봤어. 계속 잠들어 있었으니까. 그래도 잠드는 게 무서울 때가 있어. 또 오랫동안 깨지 않을까봐. 자꾸 외면하고 피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. 나도 그래. 넌 외면하지 않잖아. 그래서 이제야 보자고 한 거야? 용기가 없었나봐. 혹시라도 그게 아니면 어쩌나.